아, 킹! 얘는 나못 이겨. 이거 <웃음> 어떻게 쳐? 제가 오늘 호강시켜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. 이제안 믿죠? 쌤 마지막 내용 틀렸어. 미 어, 되게 좋아하실 텐데. 뭐 엑소? 엑소 기대합니다. <웃음> 나와 주세요. 어 좋다 노래 하나 에안 들어요? 아니요 노래 좋아요. 우리 어머니들끼리도 친었어요. <웃음> 어머니들끼리 계산책 같이 시키고 막. 이 노래 뭐예요? 이거 이번에 나온 친구인데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상품의 기회를 드리고자 엄청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. <웃음> 상품이 뭔데요? 아웃백. <웃음> <앞백>? 오케이. 쿨. <웃음> 왜왜 저는 아웃, 아웃백이고 창영이는 에어팟이나요? <웃음> <웃음> 오버 에어팟 있잖아. 아 있지. 에어팟보다는 싸게 네, 좀 적당한 운동화 같은 거 운동할 때. 저 일단 오늘 배틀 주제는 바로 기계대 인간입니다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기대가 되는군요 잘... 아 우리 한 팀이에요? 이제 게임 플레이인데 기계를 둘 중에 누가 먼저 이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... 그래서 이 프로를 섬서히 올릴 건데요 나 마지막까지 살아남는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오빠가 치잖아?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싹 녹음이 돼요 음... 이거 옆에다 오면 아 진짜 신기하다 <웃음> 마음에 드시죠? 예자 그러면 지금 녹음을 하셨는데요 끝까지 살아남으시는 분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. 저도 알아요. 네. 들었어요, 저도. 기계를 이기셔야 합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조용히, 해봐. 조용히 해봐요. 조용히 <웃음> 해봐요. 하늘 연습 열심히 했었고. 네? 오케이, 덩굴로 해줘요. 덩굴로 해줘요, 진짜. 아, 그렇게 좀 의심스러운데? 아니 아니야. 덩로 해줘요. 제발. 이거 봐도 이게 더 빠르지 않아요? 아닌가? 빨리 봐! 하나 둘셋넷둘둘셋 넷. 둘, 둘, 셋, 넷. 오. 됐다. 됐네. 오. 오. I'm k i 는나못 이겨. <웃음> <웃음> 아, Let's g 아, 빨라. 됐된 음. 거죠? 예이내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닌데 내가 그린 그림이 이거 아닌데 아 하시겠습니까? 아, 고기요. 고기 포기. <웃음> 어? 다시 다시 다시. <웃음> 다시. 다시, 다시, <웃음> 다시, 다시, 다시. <웃음> 아유 다시 생각이라고? 일단 지금 나오님께서 지금 그래서 오빠가 1등에서 운동화 가지면한 짝씩 나눠 갖기로 했어 방금. 아니 너이기면 운동, 운동화 갖는 거 아니었고? 응, 나는 아웃백이었고 아, 응. 그래. 응. 운동화 한 짝씩. 아, 150번 틀어 주세요. 네. 네. <웃음> 딱 들어도, 딱 들어도 안 되겠지? 시, 실패 <웃음> 실패 아, 너 이, 이건, 이건 오늘 기계대 인간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? 한 분씩 먼저 말해주세요 님선 네, 저는 아니 사실은 근데 저 처음에 왔을때 그렇게 막 속도 못낼줄 알았거든요?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, 이 기계 별거 아니구나 저는 사실 이제 더 빨리 칠 수도 있었는데 네, 기계가 여기까지 <웃음> 못 해가지고 기계를 좀 배려했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. 그니까 그게 있어요. 기계가 이겨요. 그니까 러 어느 나 이겼잖아요. 그그 이것도 내가 친 건데 결국엔? 운동화야? 따로 찍어야 돼. 진짜 나이스. 완전, 나는 완전 개이득이지. 아까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거 너 그때 콘찰트 보고 반주하고 그러지 않았어? 응. 혹시 저 한번 해, 막 해봐도 돼요? 그럼. 먼저, 이 영상을 봐주시고. 무슨 영상이야? 아니, 예. 무슨 또, 영상이야. 또, 또 그냥, 뭐를, 그냥 네. 말부터 하세요. 무슨 영상이. 아, 난 이제 못 믿겠어. <웃음> 어? 한두 번 썼나, 이제. <웃음> 이런 것도 그만 시켜요, 진짜.